지금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레딧에서도 불타고 있고 지금 팀길에서도 불타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상자 추가 업데이트에서 1번, 2번, 4번, 7번, 8번, 9번, 16번, 17번, 18번, 19번, 82번, 85번 상자를 까면 무조건 언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애초에 업데이트도 안해주던 팀포가 지금 새로운 상자를 추가하면서 다른 상자들의 언유 확률까지 지금 파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발 하는 도중에도 계속 상자의 시세는 변동이 있으며 상자를 까면 무조건 언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팀포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참 모르겠는데요. 보통의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서버를 롤백하고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지만 지금의 업데이트를 안하는 벨브는 과연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모든 모자들의 가치가 하락하여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요. 팀보트의 시세는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애초에 이번 업데이트가 커뮤니티 아이템의 추가뿐이라서 실망뿐이었는데 1년 반 만에 업데이트가 이런 시세 폭망의 원인이라니 암담하기만 하군요. 현재 혹시라도 이 상자들을 열어 언유를 얻고 거래를 하려거든 하지 마세요. 구매, 선물, 거래, 커뮤니티 장터 이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팀포 시장이 경제를 더욱더 훼손시킬 뿐이고요.